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아이 미션은 주입구 플러그를 개방 후 드레인 플러그를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공구를 이용해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죠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에이테이프 파워 LG6 레드로 해당 차량의 미션오일 규격인 j w s 3 3 2사를 충족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전용 주입기 없이는 작업이 어렵죠. 시동을 켜신유가잘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드레인해 주고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준비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신류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을 해 주고요. 한차례 변속을 진행 후시동을꺼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 다시 한번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때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해당 차량의 레벨 링 작업범위는 50에서 60도입니다. 정확히 그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에어 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올 필터를 제거하고요.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제거합니다. 신품 오링 및 필터를 장착합니다. 오링에는 신유를 발라주고요. 필터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다음,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마찬가지로 토크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s 1 0에서 배출된 엔진 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라벤놀 0w20 EFS 제품입니다. 2015년 이후 e 드라이브 디젤 엔진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합니다. 볼보의 엔진오일 규격은 매우 특이한데요. 볼보의 엔진오일 규격, 그리고 해당 오일에 대한 내용은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주입이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유온을 상승시킨 후 시동을 끄고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잘 세팅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연료 필터 교환입니다. 하우징을 탈거해 필터를 제거합니다. 신품필터를 장착한 후, 신품 오링에 연료를 발라 하우징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 후, 에어백이 작업까지 하면 교체가 끝납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DTC 체크도 깨끗하네요 S60에서 배출된 미션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SU0에 남아 있는 오일이고요. 엔진과 연료필터 오링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연료필터의 모습이고요. 진단기를 이용해 서비스 시기 초기화를 진행 후 작업이 종료됩니다.